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관상 성형이라고 하면 왠지 그 조선시대의 미인스러운 느낌이 나서 그 요새 강남의 이쁜 언니들 얼굴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관상 성형을 하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왠지 부자연스러운 성형, 그 성괴, 성형보다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코,입,사각턱,주걱턱을 수술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성형을 하면서 보다 좋은 얼굴로 만드는 관상성형술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텐데요. 우리나라의 관상성형의 기용, 기원은 이승원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1996년 당신의 얼굴이, 그, 얼굴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품격 종합 여성지인 퀸에 실린 기사를 보게 되면, 코끝이 뾰족하면 복 앉을 자리가 없다. 라는, 어,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당시 성형수술의 메카였던 명동 일대의 그 성형외과에서도, 코를 이렇게 얄쌍해야 해야 그 인형코라고 하여 뭐 예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성형을 요구하였겠습니다만 사실 인류 연예인들의 코는 이와 같이 방방한 코끝과 콧볼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고급진 것을 이승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간파를 하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남다른 미적 개념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제가 1996년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이분께 관상성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들은 제가 2000년도부터 관상성형을 본격적으로 수술하면서 MBC 뉴스 데스크, KBS 9시뉴스, VJ특공대, SBS, EBS 등의 관상성형에 대해서 소개하였던 자료들입니다. 서양의 의술인 성형외과학이 인체, 인체의 그 계측학에 기반을 두어 눈의 가로길이, 세로길이, 콧볼의 폭, 얼굴의 갸름함에 치중한 반면에 동양의 관상학 이론은 얼굴 비율에 따른 고급지다, 귀티난다 라는 그 서양의 그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눈을 그 계측학적으로만 따지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은 눈을 성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만 관상성형에서는 눈이 동그랗게 크지 않더라도 왼쪽과 같이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원한 인상을 주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서양 의술에는 없는 개념인 고급지고 귀티나는 눈매를 가지게 할수 있다는 것이 관상성형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눈이 크지 않더라도 눈썹을 올려 전태궁을 늘려주게 되면 눈이 커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연예인이 바로 전지현씨, 수혜씨 등의 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툼한 콧볼에 대해서는 앞전에 이승원 성형외과 전문의의 관상성형 책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성형수술로 왼쪽과 같은 육질의 콧볼을 오른쪽과 같이 골질의 날렵한 콧날개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관상학적으로 골질은 남성, 육질은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왼쪽의 복코가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이고 오른쪽에 좁은 코가 남성적이고 강팍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양의 코성형은 콧대를 2mm 올리고 코끝을 5mm 올리고 왼쪽 콧볼은 3mm 축소 오른쪽 콧볼은 2mm 축소 등그 정확한 그 수치적인 수술인 반면에 관상성형수술은 여기에 더해서 남성의 상징인 코의 기운과 여성의 부드러움을 뜻하는 입술의 육질 비율의 균형을 살펴서 복코를 살리면서 코가 퍼져 보이지 않게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번의 입술로 들어가 보면 북방계 몽골리안의 경우 대부분 이와 같이 입술이 작고 얇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눈, 코, 입이 큰 남방계 몽골리안의 경우 이렇게 입술이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이 도톰해서 미운 이유는 돌출립이거나 인중이 길어서이므로 이를 교정하면 입술의 강한 기운을 이용하여 완전히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관상성형이라는 분야는 동양의 관상학 이론을 서양의 의술인 성형외과에 접목하여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고급지고 예쁘게 성형하는 방법인데요. 똘망똘망한 큰 눈보다 졸리고 개스름치레한 눈을 고급지고 귀하다라고 하던가뭐 볼록한 성형한 이마보다 납작한 이마가 순하고 여성스럽다라고 하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좀 해괴하다 뭐 사이코냐 뭐 이렇게 성형외과 전문이 맞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직접 진료를 오셔서 실제 성형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고급진 관상성형이 가능하신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